저 녀석! 부들부들 부들부들 알았어 그 조그만 몸에서 나오는 스피드의 정체를 알것 같아 어린 녀석이 무서운 놈 부둥 두고 봐난 분명 세계 최고의 스파린터! 단골이 주자가될 거야! 지금 엄마 <웃음> 엄마가 제일 좋아 엄마 가슴 속으로 뛰어들어서 얼굴을 묻으면 참 편안하더라 언젠가 한 번은 엄마 브로우치에 려서 피가 났었지만 그래도 좋더라 그렇게 엄마의 품이 너무 좋더라 그런데 엄마 나도 꼭 귀찮다고 하면 사실이야 그런가 봐 그러니까 한이 곁을 떠난 거지 그러니까 한이만 혼자 남겨놓은 거지 엄마, 어디 있어? 엄마 품속까지 달릴 거야 엄마 품속까지! 있었구나, 엄마! 난 엄마가 제일 좋더라! 누구든지 엄마를 욕하거나 미워하면 가만안둘 거야. 걱정 마. 내가 엄마를 끝까지 지킬게. 엄마는 그저 하니를 가만히 지켜보기만 하면 돼. 엄마, 난 엄마에게 아무것도 바라는 거 없어. 그냥... 따뜻하고 포근했던 엄마 기억만 있으면 난... 나는... 엄마, 보고 싶어. 아줌마... 하지만... 장수네 집으금 살금 살금 으치으치으으아으으으야장으너으화으으으절으절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아 아이, 저 녀석, 오늘은 웬일로 징징거리지 않고 <웃음> 학교에 가니? 나는, 이제 나이가 있잖아. <웃음> <웃음>